얼마만에 찍는 거지? TV. <웃음> 너무 오랜만이야 <웃음> 지금 마지막이 그조현경 작가님이랑 더보이즈 얘기했던 거 그게 나 그것도 당캐티비를 막 찍자 5개월 정도 <웃음> 작가님 안 만났으면 은 그것도 안 어. <웃음> 찍었을 거고 진짜 응. 우리가 당캐티비를 다시 열심히 해보자 응. 라고 각성을 꼼집자 아, <웃음> <하고 웃음> <웃음> <깜짝이야>. 가지고 <웃음> 오늘 뭐였잖아어 <웃음> 이제 그냥 은제 작사만 하면서 음. 살아 아난 진짜 시작한 이래로 음. 5년에 처음으로 딱 작사만 하면서 사는 음. 인생을 살고 음. 있잖아 음. 그게 되게.. 맞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수업도 이제 그만두고 음. 뭐 다른 일도 그만두고 음. 하면은 사실 여유가 생길 줄 알았어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작업하는 음. 시간 왜 그렇게 생각 음. 했는데 어 웬걸? 전혀, <웃음> 아니. 전혀 아니고 요 전혀 아니고 올해 <웃음> 되게 작업량 자체도 많이 맞아요. 늘어났던 것 같아서 뭐 예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바쁘게 아, 살고 바쁘어. 있는 것 같고 맞아 근데 되게 새로운 것 같아 그냥 작사가 음. 이긴 음. 한데 작사가이자 뭐 회사원이었던 음. 적도 있고 작사가이자 뭐 알바를 병행한 적도 맞아. 있고 작사가이면서 강사를 오래 했었는데 음. 완전 이제는 딱 작사가로만 하는 거니까 맞아. 뭔가 뭐 감회가 새, 새롭기도 음. 하고 그리고 진짜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음. 이제 코로나가 맞아. 조금 완화되면서 <웃음> 우리가 오프라인에 <웃음> 음. 쇼케이스나 공연무 조금 최근에 갔다 왔잖아 <웃음> 그것도 되게 기분이 아, 좋은 그렇지. 일이었고 아, 에너지를 되게 많이 아, 얻었고 어제 나도깐 왔다고 <웃음> 그래가지고 응. 그래, 되게 좋더라고 정말 K-POP이 음. 댕같이 부활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한정 있는 공연이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국 때 와. 한정 없는 공연도 가보가 같거든 아, 근데 음. 정말 바이브가 덕타실도 음. 다르고 <웃음> <맞지>. <웃음> 진짜 와 사랑이네 그가 약간 알아요. 그래 어, 내가 어. 좋아했던 거 이거. 어. 약간 그런 느낌 음. 음. 맞아 근데 그래도 계속 조심만 해야겠지만 음. 함성 있는 공연을 음. 이제 계속 음. 볼수 있으면 좋겠어 뭐 초대권이든 음. 내가 결제를 한 거든 내 자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전 다음 주에도 가려고요 다른 그 아이돌 공연 음. 하나 내 동네 어. 자리 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 음. 요새 간간히 뭐 서면이든 음. 영상으로든 인터뷰 요청이 있어가지고 음. 그런 것도 가끔 하고 있고 음. 그리고 다른 작사가님들이랑 교류가 음. 조금 음. 생겼어 아, 예전에 비해서 맞아, 맞아. 맞아. 옛날에 진짜 음. 이렇게 세 음. 명밖에 음. <웃음> 저희뿐이지 그런건데 DM으로 연락을 하건지 그냥 뭔가 음. 이게 다 코로나가 조금 음, 그 괜찮아지니까 어, 어, 어. 만나는 것도 제안을 그래도 어, 한 맞아, 얼굴을 보다할수 있고 공연도 하고 좀 바깥 맞아. 세상으로 좀 아, 나온 것 아, 같아 어. 음. 만나보니까 확실히 음. 그러니까 작가분들하고는 작가. 그런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봤던 어. 사이 <웃음> 아니라 이미 이렇게 자기소개서처럼 이력서처그 <웃음> <못 저런 가는 웃음> 가사로 뵀던 음.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뭔가 같은 음. 조금 어려움이나 음. 같은 뭔가 기쁨을 음. 공유를 하는 사이기 음. 때문에 처음 뵙는 분들도 되게 재밌는, 할 재밌는, 얘기가 너. 너무 많아서 맨날 쫓겨나! <웃음> 만나하면 <웃음> 이제는 막하다구 저희 이제 막 <웃음> 한번 나갔을 때할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들어와야 돼. 잘안 나가니까. 그렇지, 그렇지. 프리랜서를 삶은 응. 대체로 그렇지. 맞아. 이렇게 아, 살고, 응. 업로드도 좀더 응. 정기적으로. 아, 저 이제 최대한 어. 미루지 않고, 제때 할수 있고. 바깥 세상을 어. 좀 이렇게 보고 가며 살게 된 김에, 응. 다큐 t v 도 응. 다시 좀 열심히 해보고. 응. 하기로 그 시즌2 뭐 한다고, 왜냐면 인스타에 그런 거 올렸었나? <웃음> 그렇다고 응.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응. 편집자님을 좋아어요 응. 그래서 예전보다는 응. 그 조악한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어설픈 <어색한> 그 <웃음> 영상 퀄리티가 조금은 응. 괜찮아질 음. 것 같아요. 응.